거친 행동을 하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빙글빙글 웃는 꿈. 자신은 만족스러운 일을 해놓고 여유 만만해 하지만 누구 한 사람 칭찬해 주지 않는다. 경쟁자나 사이가 나빴던 사람이 활짝 웃는 꿈. 꿈에 등장했던 상대와의 관계가 좋아지게 된다. 귀신이나 요괴가 괴상하게 웃는 꿈. 뜻하지 않게 사건과 질병이 생긴다. 구설수, 망신살, 사고 불길 등의 불운이 닥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는 꿈. 사소한 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심의하게 되거나 다투게 된다. 또는 생각지도 못한 불운하거나 불쾌한 일을 겪게 된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고 조롱하듯 미소 짓는 꿈.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할 일이 생겨 심란해하게 된다. 또는 하는 일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 다른 사람이 통쾌하게 웃는 것을 보는 꿈.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줄 일이 생기게 된다. 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게 된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자신을 바라보며 웃는 꿈. 재물이 생기거나 집안의 어려움이 풀리는 등 행운이 찾아옴 동작 귀신이 나타나 웃는 꿈 다른 사람과 말다툼 할 일이 생기고 구설수에 오르내리게 됨. 모르는 여성이 미친 듯이 웃는 꿈 가까운 지인이 좋지 못한 소문으로 고생하게 되거나 주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음모에 휘말리게 된다 묵념을 하다가 눈을 뜨고 희죽희죽 웃는 꿈 조상님이나 윗사람에게 불경함으로 괘심죄를 맛보게 된다 배우가 무대에서 웃는 꿈 누군가의 힘의 눌려기를 펴지 못하거나 무력감 우울증 등을 겪게 된다. 만약 꿈속에서 배우가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하였다면 앞으로 인생의 희도애락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백발노인이 파한대소로 크게 웃는 꿈. 남과 시비. 송사가 생기고 망신살이 뻗친다. 싸움, 구설, 불쾌 등이 있다. 부하가 손짓을 하며 웃는 꿈. 직장에서 하극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된다. 속임수, 함정, 불경 등이 있다. 상대방과 마주보고 서로 활짝 웃는 꿈. 초롱. 회의 대화 등 다른 사람과 소통해야 할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잘 이루어지게 된다. 상대방이 서로 빙그레 웃는 꿈. 상대방과 다툴 일이 있거나 냉대를 받게 됨. 상대방이 통쾌하게 웃는 것을 보는 꿈.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게 됨. 상대에게 절을 했는데 상대방이 빙그레 웃는 꿈. 그에게 청탁하거나 보상받을 일에 있어 약간 불쾌한 체험을 한다. 세종대왕이 나타나 웃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마음먹은 대로 풀리게 된다. 기인, 승진, 출세, 당선 등이 있다. 수가 자신을 보고 웃는 꿈. 누군가로부터 불쾌한 일을 당하게 되거나 알던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등 나쁜 일이 생김. 아랫사람이 손짓을 하며 웃는 꿈. 직장에서 아랫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거나 사기 등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어디선가 알수 없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꿈.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고생하게 되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시를 당하게 된다. 어린아이들이 깔깔대며 웃는 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놀림을 당하고 낯뜨거운 일이 생긴다. 구설수, 시비, 싸움, 불길 등의 애군이 낀다. 여럿이 함께 웃는 꿈 여럿이 함께 웃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와 싸우거나 비난할 일이 생기며 구설수에 오르거나 욕설이 오감으로 조심해야 한다. 연극배우가 모델 위에서 만담을 하며 울고 웃는 꿈 세상살이의 희로애락을 자신이 직접 체험하게 된다. 구경거리, 놀이마당, 관람, 인생독분, 감상, 경험, 모임 등이 있다. 연예인이 조롱을 하며 웃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생각지도 않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살이 뻗치거나 놀림을 당한다. 구설수, 시비싸움, 소송, 불쾌 불기 중단 실패, 사고, 사기, 협박 등이 있다. 영적인 존재가 자신을 보며 미소 짓는 꿈. 좋은 운이 따르게 되어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고 재물과 명성을 얻게 된다. 온 가족이 모여서 박수를 치고 웃는 꿈. 흉몽으로 병과 고생이 있을 것을 예시한 꿈이다. 자신은 웃지 않는데 상대방만 통쾌하게 웃는 꿈. 교활하고 사악한 사람의 음모로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질병으로 고생하게 된다. 자신을 보고 소가 웃는 꿈.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거나 나쁜 일이 생긴다. 자신이 누군가를 보고 미친 듯이 웃는 꿈. 자신이 누군가를 보고 미친 듯이 웃는 꿈은 현실에서는 반대로 인생에 대한 비해 절망 등이 깊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누군가에 의한 슬픔이 커질 가능성도 높다.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해도 주변 사람들이 계속 웃기만 하는 꿈. 자신이 이룩한 성과, 업적, 공로 등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자신이 미친 듯이 웃는 꿈. 주변 사람들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거나 슬퍼할 일이 생기게 된다. 자신이 아주 통쾌하게 웃는 꿈. 하는 일이나 계획했던 일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또는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좋은 일이 생겨 기뻐하게 된다. 환자는 병세가 호전되어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 자신이 연인과 함께 웃는 꿈. 연인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게 된다. 자신이 지인과 함께 호탕하게 웃는 꿈. 꿈에 등장했던 지인과 의견이 일치하게 되며 서로의 관계가 더욱 진솔해지게 된다. 자신이 크게 소리내어 웃는 꿈. 근심 걱정이 사라지며 일상이 평안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 전화기에 대고 짜증을 내거나 껄껄 웃는 꿈.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소원이 충족된다. 젊은 여성이 깔깔거리며 경박스럽게 웃는 꿈. 다른 사람의 음모나 계략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된다 또는 질병으로 고생하게 된다 죽은 애인이 나타나 희죽거리며 웃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불쾌하고 남하고 알다툼이 생겨 구설수가 발생한다 차를 몰고 가는데 옆 좌석에 앉아있는 남 모르는 여자가 희죽희죽 웃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잡지고 구설수로 남의 입에 오른 내린다 교통사고 망신을 당한다 청중과 함께 웃는 꿈 사소한 일로 시비가 생겨 다투게 됨 청중이 시끄럽게 웃는 것을 보는 꿈. 자신의 실수나 사소한 언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게 되거나 자신의 언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수 있다. 크게 웃는 얼굴을 보는 꿈. 인생의 큰 변화나 터닝포인트 등이 될 시기가 다가오게 된다. 황금빛 태양이 사람의 얼굴로 변하여 벙긋벙긋 웃는 꿈. 캐몽이면 큰 인물이 되기는 하겠지만 유전 시절의 부모님을 속 썩인다. 웃는 꿈의 목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